오늘도 귀여운 하루 보내 보자쿠나 <웃음> 스타벅스 신메뉴 맛보기 어머 위야 수복 어디있다 어머 당기세요 쏘리 이거 살까? 그거 왜 사? 그거 어, 뭔가 좋아서 어디가? 응나왔어 <웃음> 음, 어머 이거 봐별 <웃음> 석탄이 <소탕도> 들어있단다 <웃음> 짠 안에 젤리들 음, 어 있네? 뻔한 맛이겠구나. 오오오. 하는맛이는 맛. 이오오 오오오. 오, 오, 오 디즈니 n e 데일 i 벤데일이 다양하게 나왔 p and Dale. Time is 다 o t done. Copa got t u m b l e 키 Tongue, I'm not d o 거 e Go s h 알린 Pixado shin. Tanda. The k e y b o 그 r d i 거 not 야 o n e p 꿀 사러 홈맛 셀렘 홈맛 꿀젤리 만들러 왔단다 구니스 야 개비싸 야 무슨 꿀이 이렇게 비싸? 진가싸 사양벌이잖아 진짜 자연이 아니고 설탕을 먹여서 아 그래서 싼거야 야 뚜기뚜기 사철리좀 팩급인데 천원 팩급이니까 그렇지 천원이면 설마하지 말랑말랑한 철도가 있스 얘는 언제 없어지는 거야? 불쌍해. <웃음> <웃음> <웃음> 맛있는 디저트 만들기. 이 반스 입은 거 아니? 응. 요즘 또 핫한 꿀잼이 만들기를 해볼까 합니다 티피을 하나 준비를 해주시고요 끓여서 하는 사람도 있고 후기를 보니까 그냥 하는 게더 낫다고 하더라고 음. 조동이를 여기 넣어서 어, 야네가 해봐 가만히 야, 앉아서 의자. 이래라 저래라 야 그래 같이 해야 더 빨리 되지 진짜 쳐 앉아가지고 시우리고만 있으면 <웃음> 우와 이거를 냉장고나 냉동실에 넣어 놓으면 된다고 합니다 동실이지 당연히 당연하지 않아 이따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꿀젤리 자그 다음에 뭐할 거냐면은 노아 갑자기 유튜브를 보더니 뭐 이상한.. 아, 이상하지 않아. 신박한 그런 레시피를 또 얻다가 뵙껴와가지고 그걸 먹자고 하더라고요 아니! 뵙낀거 아니고요! 어, 터 풍미 가득한 한이 응? 없어. 뜨거우니까 조심해라니. 너 족발 된다. 재료는 그래. 알 m 만 o n n 아이스. 이건 모짜렐라 치즈. 치즈를 까봐. 어? 왜 노란 치즈가 아니야? This is m o c h a e l l a 라고 내가 이게 했잖니. 두개 깔아? 응흠겹쳐스말량 아이스를. 이게? 예? 어? 하나는 흰색이고 하나는 쑥 아니었어? 뭐야? 세월이 왜 이래? 하나만 음흠 <몬> 한 34분 4분 <웃음> <몬> <웃음> 흘러있다 2지마 이거 언제 되는 거야 도대체가 2분를좀 높여볼까? 42분 42분 42분 42분 42분 42분 4 2 탔다 2 탔다 다분탔2 탔네. 아 씨... 맥스로 그렇게 하니까 그렇지. 맥스로 하라며! 맛있겠네. 어머 다 탔네? 아손 치어. 손다그넣어버리다 맥스로 해서 3, 4분인가 봐. 지옥에서 온 토스트야. 근데 맛있을 것 같아. 그이근데는야 이거 잡숴봐. 탄다 탄다 탄다! 아야 탄다 탄다! 다 탄다! 다 탄다! 야어 뭐야? 어? 오야 빵만 타네? 난좀더 자극이 필요해 아침에 먹는데 음. 뭘 자극이 필요하니 이거 이거 있다 <웃음> 사가지 있다 예. Yeah. 왜 그만 먹어 음? 나 처음에 먹었을 땐좀 싱겁다라는 느낌이 있었는데 치즈 맛이 나중에 오르니까 나중에 조화가 딱 되는 거 단짠 단짠 초이스토리 바디미스트 버즈 음, 바디 궁금했는데, 바디를... 화이트 머스크 투알라인라인소도 이쁘고? 어씨 어떡하지? 보라색 구리고 알링 구려? 몰라요 그냥 가이소다가 그... 스티커 붙이는 거 <놀람> 짠! 여러분 두 가지만 샀습니다, 저는. 이 예, 그림이 예쁜 것만 샀어요. 상쾌하고 깨끗한 비누 향! 둘다 비누 향인데 하나는 부드럽고 하나는 상쾌하고 깨끗한 샀더니 글쎄 꾸러미를 이렇게 주셨어요. 아 포인트를 극소세트를 네. 그 이렇게 주더라고요. 뭐, 별건 없어. 그냥 스티커 이렇게. 이거는 메모지. 이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마스킹 테이프 하나. 요렇게. 개인적으로는 얘 향이 더 이쁘. 좋아요, 저는. 저는 솔직히 인테리어 용으로 샀어요. 짠. 디즈니 쿠키 만들기. 키드트 빈님께서 나눔해주신 마이 쿠키 만들기 미니언즈이고요. 이거 하나 더 샀어요. 습속 동물들. 오뭐 끝이야? 우와 스티커. 아빵짜로아 선물 주라고. 쿠키 만들기. 아 귀여워. 이름 써서. 포토봉투에 담아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줄래. 응 귀엽다. 아 마이 쿠키 만들기. 우와. 밥쿠키 예림 밥이야? 응 QR코드를 스캔하면 다양한 디자인을 만들 수 있대 우와 아 도안이 있렇 있어 나뭐 갖고 오려고 했데아 꿀! 야네 얼굴 최준 에? 어머 어머 이거 너무 신기하다 야 헉. 오. 와 진짜 그거처럼 되네 우와 떨려 달기만 하겠지 차갑고 그렇게 많이 먹는다고? 너무 <웃음> 따라 오호. <웃음> 그냥 꿀인데? <뿌린데? 웃음> 생각보다 엄청 쫀득쫀득하지도 않아 처음에만 그래 씹을 때가 근데 처음에 그게 신기하긴 하네, 이게 음... 한번 해볼 만합니다 근데 그냥 이 정도 <웃음> 그냥 이 정도 <웃음> <웃음> 자! 해봅시다! 우와 여기 밑에 몰드도 있어. <웃음> 너뭐 만들거야? 나 일단 놨어. 나 알림. 오야 그냥 먹어보고 싶다. 한번 그냥 먹어 반죽이지 뭐 밀가루 반죽. 무슨 맛이야? 바닐라 향이 들어간 달달한 수제비 먹는 느낌. 턱대서 먹어야지 그걸. 음. 내가 또 소시적이 클레이 또한 사람이야 야나 벌써 알리냐요단데 별짓을 다한다야 생전 이런 거 하지도 않는데 귀여운 일상이합시고집 복하면서 하기 좋을 것 같아 커플들은 너무 할게 없으니까 집 데이트할 때 어머 집 데이트할 때 이런 거 하고 있니? 약간 1차전 <웃음> 1차전은 뭐야? 일단 몸탱이는 했어 얼굴 야 왜? 그래? 너 너무 두꺼운 거 아니야? 알리는 세마리만 들어야 되는데? 편견이야 씹으려 어? 니네 가만히 이렇게 만들려고 여기 앉혀놓은 거 아니야. 씨부리라고요. 아, 거지. 그래? 그럼 니 여기 왜 만져? 나도 손 있는데. 몰랐네. 그럼 쇼핑 연습해볼까? 네, 연습해봐. 여러분, 그 말투가 달라. 이건 그거 편... 편견이야. 집콕 생활 지치시지 않으셨어요? 여러분들 집에서 뭘 할까? 넷플릭스 맨날 보시죠? 인스타 하시죠? 네, 이게 근데, 그것도 너무 좋지만. 어머? <웃음>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아저씨 배라스요니 네 알림보다는 백배 나요 어디가? 어!!! 후보어디야 야 이건 진짜 힘들어 계속 <웃음> 서 여러분! 짠! 아니! <웃음> 얘 뭐야? 뭐 그거야? 지옥의 소원 짠이 아이들이 과연 어떻게 나올지 여러분 궁금하시나요? 셋! <웃음> 오! 빵떡이 됐네? 그냥 미키 생각보다 괜찮아 오, 그러게. 응. 이게... 볼록해지니까 좀더 예뻐진다. 음? 맛있는데? 아, 음 <웃음> 맛있네. 반전인데? 약간 스콘 같다. 응. <웃음> 야, 귓발이네, 얘. 귓발. 미키. 깃발로 밝혀져 어, 깃발려 여기 다떨어진는데이 손은 왜 있는거야? 응? 아무 오늘의 베스트는 이 라스다 나는 요 알린이다 짠까지 노아스토리 노아였고요 도르기였습니다 <웃음> 안녕 이거 할수 있어? 하지마 하지마 하지마 신기해라 끝! 아이고 <웃음> 신기해라 놀아 여기 이렇게 밖에서 막 돌아다니면서 놀아도 돼 뭐가 문제야? 산책 가? 걷고 싶어서 그래? 어? 갈까? <웃음>